안녕하세요 홍상운입니다 오늘은 짠 3배 메워진 신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온라인에서 뭐 투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은 그 레시피를 제품으로 출시를 한 거래요 그래서 1500원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고요 3배 맵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살짝 맵찔이가 다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유도 함께 준비를 해봤고 단무지 치즈까지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오리지널로 먹고 하나는 좀더 맛있게 먹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우삼겹과 계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야무지게 또 맛있는 꿀조합을 찾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와! 냄새 장난 아니야! 어, 근데 건더기가 진짜 많긴 하다. 이렇게 보니까. 음. 맛있다. 신라면 맛있거든요 근데 오, 이게 뭐세 배만큼 엄청 맵다 이런 건 아닌데 맛있는데요? 치즈랑 먹으면 뭐 어울리겠지? 음, 맛있다. 어, 이거 차돌이랑 이거 넣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 어, 빨리 넘어가 볼게요 와... 장난 아니죠 비주얼? 와... 이거 봐와뭐 예술인데? 오 어, 근데 신기하다 이게 차가운 것들이 같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면이 덩어리가 됐네? 한번 중간에 섞어줬어야 되나 봐요 지금 섞어줄게요 자 그러면 국물 먼저 와... 음. 야, 이게 기름기가 많아지니까 아까 그 매콤한 맛이 많이 사라졌다 거의 약간 그냥 신라면 먹는 느낌으로 되게 중화됐는데요? 계란을 섞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고 와, 음 근데 우삼겹의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거 인터넷에 그냥 우삼겹 1kg 치면 나오는 싼 걸로 사다가 냉동실에 쟁여놓고 이제 고기 맛이 필요할 때 조금씩 넣고 있거든요. 오 근데 존재감이 확실해요. 조금만 넣어도. 그 사실 이것도 뭔가 그 많으면 더 맛있어 보일 것 같아서 좀 많이 넣었는데 아까 제가 넣은 거에 한 반이나 3분의 1만 넣어도 충분히 그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먹으니까 김치가 땡기는 그런 맛이네. 음 아, 이거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까 준비했던 우유를 매워서는 아니고 그거 아세요? 이거 라면이나 이런 염분 같은 거 많이 먹고 자면은 다음날 얼굴이 팅팅 붙잖아요 근데 우유를 먹으면 안 붙거나 훨씬 덜 붙습니다 비슷한 걸로 또 바나나를 먹어주면은 어느 정도 상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유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짠!